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와우 이렇게 무한도전에서 봤었던 이런 모션 이펙트를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파워포인트 2016에 있는 모핑 효과를 활용할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렇게 일단 새 슬라이드를 켰고요 새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배경서식 들어가서 회색으로 바꿔 줄 건데 그냥 흰색 살짝 조금 음, 밝은 회색 같은 느낌으로 바꿔줄게요.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 도형을 그려줄 건데, Shift 키를 누른 채 정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서, 선 없음, 조금 더 어두운 회색을 선택해 줄게요. 그리고 그 다음,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세개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더니 이제 먹었던 뭐 모양이 좀 나오는데요. 이세 개가 만들어진 다음에 중앙에 여기에 아이콘을 집어넣을 건데요.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원하는 아이콘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 도형과 아이콘을 그룹화시켜 줘야 해요. 그래서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.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됩니다. 자, 이것을 다시 한번 그룹화. 마지막 그룹화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이 슬라이드를 똑같이 세 개를 복제를 해줄 겁니다 그냥 Ctrl D를 누르셔도 돼요 Ctrl D D D 이렇게 누르시면 세 개가 복사가 된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을 크게 만들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이두 개의 도형을 작게 만들어 줄 건데 어느 정도의 틀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된다든지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기 안내선을 눌러서 틀을 만들어 줄 겁니다 파워포인트 2010 버전부터 있으니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안내선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동시켜서 양 끝에 똑같이 배치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하나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중앙에 작게 또 하나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겉에 좀더 크게 이 도형이 커졌을때를 대비해서 똑같이 만들어줄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, 가장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조형은 작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만들다보니까 조금 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만들거고요 처음에 크게 바꿨었던 이 도형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느낌이 오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있는 이 도형을 좀 작게 만들어주고 작게 만들어주고 요것도 똑같이 작게 만들어주고 또한 여기 있는 도형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도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나머지 도형은 일단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색상도 다시 한번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어야 되느냐 마지막 슬라이드에 또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전환 효과를 넣어 줄 건데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오피스 365에 있는 모핑 효과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. 어떤가요? 뭔가 느낌 있는 모션 이펙트가 나온 것 같지 않나요? 여러분들도 모핑 효과를 활용하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관련 자료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이지스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.